전망지축 어리둥절 빙글빙글 돌아가는 짱구의 하루 어? 짱구야! 어허 있나? 어이, 짱구야 오늘 너네 집 가야지 응 음, 우리 집이 엄청 커졌어 그러니까 너희 아빠 완전 잘 나가시나 보다 아어떻게뭐 그렇게 돼버렸어 우리 아빠가 출세해가지고 집을 5 0 0평으로 늘린 거 있지? 음. 우와 완전 짱이다 그리고 우리 흰둥이도 대형견으로 변했어 <웃음> 이, 이건 흰둥이가 아닌 거 같은데 <웃음> 우리 집 흰둥이야 흰둥이가 아닌 거 같은데 이거는 처배라처배라처배라 <웃음> <웃음> <쳐베라? 쳐베라? 쳐베라? 웃음> <웃음> 아 어, 어, 어, 이거 힌두이가 아니라 사다운맹수를 어? 데리고 왔네 아, 아. 아 그래 갑자기 집이 커지니까 몸도 커졌나보네 신기하다 내가 유치원생이라 잘 모르나봐 아 우리 집에 들어가서 음 예쁘리 우리 예쁜 이수리 누나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 집에 이수리 누나도 있어 성공했네 <웃음> 그런게 아니라 예쁜 이수리 누나가 놀러왔으면 좋겠는데 이수리 아. 누나가 놀러왔을까 놀러 왔으면 좋겠는데 이수린 누나 우리 집에 계시죠? 아볼게 없어 볼게 없어 어? 아이 짱구 왔구나? 어? 아이 짜증나게 하네. 예쁜 이수린 누나는 없고 뱃살이 오겹살인 우리 엄마밖에 없네. 와! 야!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 <웃음> 녀석이? 어, 어, 말이면 어? 단조하라. 어? 어? 어쨌든 어쨌든 훈이도 왔으니까 집에서 밥 먹어야지, 그렇지? 네밥 아, 밥 해주세요. 절도야. 절도 밥. 어. 아 훈아 그리고 이 뒤에는 얘는 내 동생이야. 나랑 하나도 안 닮았지. 어, 그런데 그런데 얘몇 살이니? 음세 살인가? 정신영영 삼세. 세 살인데 아! 왜 너랑 크기가 똑같아 음, 내가 좀큰 음, 그런 아이거든. 우리야, 우벽하고만아 음, 아이, 근데 시간이 이렇게 늦었는데. 우리 신영만 씨는 왜안 오지? 저기요 아빠가 수영하신다. 이제 오실 와이. 시간이 되었는데 또 맥주 와이. 드시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짱구야 엄마가 너무 걱정돼서 그러는데 혹시 모르니까 마주 좀 갔다 올래? 네오호이 같이 간다 왈! 이제 우리 아빠가 오실 시간인데 응? 아빠가 음 아빠가 오셨나 동. 보다 딩동 음 응? 우리 아빠가 아닌 거 같은데 봉투가 아 문좀 열어줘 <웃음> 아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아빠인 거 같기도 한데 힌둥아 우리 아빠가 막만들러나 아 듣고 있는 거야? 짱구 아 짱구니 거기? 몇 번이나 말하게 하지마 아무도 없는 거야? 짱구야 어딨어? 짱가는 어... 어. 안 된다면 흰둥이라도 문을 열어줘도 좋아 어? 어? 어? 개껌 부탁이니까 줄 부탁이니까 열어달라고 <웃음> 안 되겠어 문 열지마 개껌 줄 거냐고 묻자래 왈 흰둥아 뭔가... 따라와! 저건 우리 아빠가 아니야! 우리 아빠를 행세하는 이상한 요게지 몰라 일로 와 뭔가 음, 열면 찼네.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 걸까나? 어? <웃음> 없어 이 <오이>, 이상하네 어이 <웃음> <오이. 웃음> 열어달라고안그겠어 아... 아, 우리 엄마한테 말해야겠어 엄마 엄마 이리 와보세요 아, 짱구야 왜 아빠 응? 왔는데 문은 안열어줘 아빠 오는 소리가 들렸는데 빨리 가서 문좀 열어줘 아니 아빠 얼굴을 보세요 문을 어? 절대 열면 안될 것 같애 열려있었잖아 장구야 봉선아 아니 오, 오, 오, 무섭다. 너무 무서워요. 아, 너무 무서워요. 오, 뭔가 야, 어. 민안 됐던 이유라도있는아 어? 어. <웃음> 잠깐, 우리 아빠가 아니라, 아빠랑아같아가 우리 아, 아빠가, 아빠가 아니라, 고요 자, 우리 아빠를 찾아야만 해. 일단 우리 집부터 탈출하자. 우리 좋아리리 집, 리 집, 리 집. 리 집, 리 집, 리 집, 리 집, 리 집, 리 집, 우리 집, 우리 집, 우리 리리리 집, 리 집, 리 집, 리 집, 리 집, 리 나지 마! 신영만! <웃음> 어? 이 목소린. 장군이? <웃음> 뭔가. 여기 안에 있는 <웃음> 것 같은데? 장군아! <짱구야. 웃음> 아빠야! 아, 너무 무서워! 어집할라 멍스! 힌두기 앞으로 도망가! 말하려고 어, 어, 어. 아니 우리 집에 아, 우리 집이 넓은... 뒤에! 뒤에! 뭐에 뭔가! 아. 힌두아아 우리 힌두기가 잡혀들어갔어 자 오늘 우리 짱구네 집에서 아빠의 흔적을 네 개를 찾아서 탈출하면 되는 게임입니다 모두가 감옥에 갇히면 짱구 가족의 패배니까 절대 잡히면 오호이. 짱구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훈아, 너의 아빠가 이상해 훈아 넌날 버리지 않을 거지 너 근데 만화에서 나 자, 자주 버리더라 <웃음> 미안해 짱구야 하지만 오늘 걱정하지 마. 떡잎 반범대 에이스인 훈이님이 나가신다. 그를 지켜라. 역시 훈이야. 훈이만 믿고 있겠다고. 짱구야 나야 나 신영모. <웃음> 아니 <웃음> 우리 아빠. 우리야 야 떡잎 반범대 훈이 출동해. 오빠. 야나날 쏴도 어떡해? 이배진짜야 뭐? 야 야? 응? 아무래도 저건 우리 아빠가 아니야 그걸 이제 알았냐 뭐? 우리 심영만씨의 발냄새를 찾자 살려주세요! 그러면 우리 심... 응? 어? 감옥에 그냥 들어오면 어떡해! 에헤만 <웃음> 여긴 안전한걸 <웃음> 짱구야 후이야 힌둥아 나신영만이야 터베로? <웃음> <웃음> 예, 아우 맛이 달나네 너희 아빠 뭐 성형 부작용이 왔니 왜 저리 생겼어 음... 아무래도 우리 진짜 아빠가 아니기 때문이야 음... 열어주세요 아저씨 뭔가... 우리 아빠, 너는 우리 아빠가 아니야 우리 아빠는 발냄새가 굉장히 지독하다고 어이... 어이. 뭔가 이상해져 버린 걸까나 <웃음> 안되겠다 야흰둥아 음... 냄새를 맡아봐 발 냄새 안나지? 음, 음, 음, 음, 음. 장미향이 난다 뭐? 그래 우리 아빠한테 저렇게 장미향이 안나 꽃향기가 안난다고 너가 가짜야! 좋다. 뭔가 잘못된것 같아. <웃음> 말 봐! 말 봐! 말봐냐나 어, <웃음> 이거 엔더주즈 있거든아너 아, 떡이 있다! 야. 와! 아, 나와. 왔다! 왔다. 엔더주즈 있으면 떡이 빵빵대 출동! <웃음> 훈이 <웃음> 야 아까 너나 배신하더라 어 잠깐만 <웃음> 어이, 엄마 오겹살 엄마 뭐야 마이크가 안다왜 <웃음> 무슨 일이야 훈아 어디로 가지? 어? 어? 어? 어? 널 놓아 널 놓아 어? 어? 자 아빠를 피해서 우리 집을 나가야겠어 아이 짱구 조심 좀해 조용조용히 다녀야지 엄마. 먼저 먼저 돌아다니고 있어봐, 엄마 여기서 대기할게. 엄마는 근데 뱃살이 오겹살이라서 이 문도 못 나오실 것 같은데요.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웃음> 아, 어? 아 잘못됐어. 요 우리 짱구 여기 있어요. 여보, 신분 <웃음> 올리기 한번 해야지요. 아 부리부리만큼은. 이리 와, 부리부리해준. 부리부리 전... 옹선이와 짱구네 나현아 신용만 우리 좋아하잖아 짱구야 아, 당신 은 우리 아빠가 아니야! 아빠래도그러네어와볼와볼까 어! 어! 아빠가!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짱구야 우리 아, 아안 나니? 아, 우리 아빠는 어떻게 한 거야? <웃음> 아, 어떻게 어. 야 아, 어어야어떻어 아, 빠어안거 아, 빠안 아, 어게어게어거아 아무래도, 우리, 우리 아빠 양말이 여기 있는 거 보니까 저 괴물한테 잡아먹힌 거 아님? 헐. 아빠는 알고 있어요. 아아아아악 애들 아 야, 우리야, 우리 진짜 아빠를 찾아야 해. 엄마, 엄마 도대체, 엄마 도대체 우리 아빠 어디 보고 그렇게 결혼하신 거예요? 너희 아빠는 발 냄새가 향기롭단다. 알수 없는 그런 향기를 버금고 있지. 이거 아빠의 양말이거든요. 냄새 맡아 보시겠어요? 아! <웃음> 반하셨다 반하셨다 어? 아 온다 온다 온다 우리 가족이 다모였다아 아빠는 행복해 힌두가 아빠가 이번에 사료 바꿔준다고 했었잖아 저건 가짜 아빠야 가짜 아빠 나야 나 신형만이니까. 짱구야 이번에야말로 너를 구해줄게 후야아 응. 후야아 후니 역시 떡잎방범대 에이스야 살려주세요 후구를 괴롭히면 못써 자기뺐어요 역시 후니는 울보라니깐 땡겨주기 고맙고 번호를 찾아야되는데 츄이 츄이 내가 엄청난 걸 구해왔다멍 뭐. 맞지 맞. 이걸로 사 녀석이랑 맞설수있을거다 뭐. 좀비 피그맨? 소환 가능한가? <웃음> 안되잖아 여기 이 구멍으로 오는지 안 오는지 감시하자 <웃음> 지나갔어 <웃음> <웃음> 방금 봤냐 뭐? <웃음> 지나갔어 <웃음> 아야야야야 야, 야! 야! <웃음> 어허이 부리부리부리부리 하면서 엉덩이로 도망쳐야돼 <웃음> 내가 알던 장구가 어디 있으려나 귀엽고 착한 우리 짱구 뭐라? 김둥이네 일본어가 어디 있을거야 잘 찾아보면 있을거 같은데 새겁니다. 분명 주변에 있을 거야. 오리를 내지 말고 살금살금 도망쳐야겠어. 아무도 없네요. 뭐지? 안기 아이스. 가자. 얘들아, 비밀번호 찾았어? 아야. 빈둥아 가서 물어! 히둥가난 어? 어? 어? 코가 좋으니까비번호 찾았겠지. 저. 이건 뭐야? 이 어? 녀석이. 미선씨미선씨미선 네. 어? 어? 씨. 미선 씨. <웃음> 사람. 엄마. 인도가. 나좀 살려 줘. 짱아야. 짱아야. <웃음> 우리 귀여운 우리 짱이. 짱아. 어? 이거는 신영만 씨의 맥주? 이게, 이게 힌트였던 거야. 와. 네 번째는 4번. 얘들아, <웃음> 오고 있어, 오고 있어, 그 녀석이 오고 있다고! <웃음> 자, 이쪽! 오빠야 아빠가 왔는데 소리 나지 르고 말이야 뭔가 이상해져 버린 걸까나 자가 <웃음> 말이야 어어어어어어구야도망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으>, <놀람> <거>. <웃음> <웃음> 당구야 아빠가 말하는데 대답 정도는 해야 될거 아니야. 마! 아, 신동아, 훈아, 역시. 구야 미안하지만 넌 거기 계속 있어줘야겠어. <웃음> 왜? 네가 거기 계속 있다면 는 신영마 아저씨도 좀 진정이 되지 않을까? 그럴 것 같긴 한데 문좀 열어주겠어. 미안해, 에? 짱구야. 사실 나는 신영마 아저씨에게 짱구 아니 과자 네 봉지를 받고 너를 팔았어. <웃음> 이럴 줄 알았어. 역시 너는 혼 X 발이었어. 미안하지만 넌 평생 거기 있어줘야겠어. 야,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내가 짱구를 가뒀어요. 잘했어 역시 내가 알던 운이야 야 법대로 과자 내봉지 주시는거지 과자 내대말고칼 내방을 줄게 이 자식 이 배신자야 에이? 에이? 역시 감옥에 있는걸 보니 내가 알던 짱군네 이난왜가졌어요 과자 네 봉지 주신다면서요. 과자 네 봉지에 친구를 팔다리. 넌 역시 훈발 놈이구나. 장구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훈... 미안해. 이 훈발 놈아, 너내 <웃음> 엉덩이에 부리부리 맛좀 보자. <웃음> 으아, 부리부리 부리부리 부리부리 부리부리 부리부리 아, 부리부리 아, 부리부리 아, 부리부리 부리부 아 싫어. 어 어떻게 친구를 과자 네봉지에 파니? 하이, 그 짱구의 냄새 어디 있는 거지? 아니 바로 앞에 있는데 뭘코 냄새까지 맡아 야 빨리 문 열어! 문 열어 인동아 진짜 장군가? 그래. 뒤에 뒤에 뒤에! <웃음> 문 열어! 저 <웃음> 그 녀석은 과자 네봉지면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 <웃음> 문제될 게 없다고 장거야 아빠는 너만 본단다. 그러면 당신이 진짜 아빠라면 우리 엄마를 왜 만났는지 말해보시오. 봐야 부로 네가 태어나기 전 6년 전이었지. 그때는 대학교에 이제 들어가기 전. 음 대체 그럼 우리 엄마가 어디가 예뻐서 사귀셨나요? 그건 바로 나의 어머니의 뱃살. 몸매란다 말이 아, <웃음> 말이 안 되는데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는 으, 그래. 뱃살이 가득가득한데 막 아. 이제 내가 진짜 신형만인 게 증명이 됐을 걸까나 절대 아니야 우리 엄마는 뱃살이 그득 그 <웃음> 말리지 말아봐 <웃음> 말리지 말아봐 그냥 물어 뜯어버리게 야! 음그나저나 미선이와 장아는 어디 있는 거지. 아빠가 왔는데 맥주도 안 꺼내놓고 말이야 <웃음> 아니 짱아가 짔가, 맥주를 갖다 준다고요? 이거 너무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미선이가 말이야 아저씨 음... 저는 상관없으니까 내보내주세요 과자 네 봉지에 친구를 판넌 나보다 더 악덕이구나 니가 <웃음> 더 빌런이야 괴물이야 내가 볼땐 니가 아운이란다 아저씨 <웃음> 짱구야 미안해 마지막 과자가 먹고 싶었는걸 그래. 어? 어? 어? 어? 잠깐만 어? 미선씨 도망가세요 미선씨! 미선씨 아아아구야 엄마 대신 죽어줘! 뭐요? 엄마 <놀람> 대신 어떻게 엄마의 딸말이야? <놀람> 저 아직 같다 <갖다> 할, <놀람> 할 말이 아니잖아요! <놀람> 짱하야 도망쳐! 짱하야! 엄마 대신 죽어줘! 왔네. 아, 이제야 집에 왔네. <웃음> 아, <Gladys> 아! <웃음> 나와서 맥주 좀 꺼내줘, 미선 씨. 나, 나 들어갈 데가 없어. 장구야 아. 네. 일 끝내온 아빠한테 이게 무슨 말 뻔하시니? 아빠 오늘 회사에서 힘들었어. 아 네. 예, 아빠 아빠 그러면은 맥주 드릴까요? 그래 맥주 좀 가져와먹어라 첫 번째 비밀번호는 4네 혹시 비밀번호 찾은 거 있어요? 엄마? 있어? 짜자 아! 아. 우리 가족 다 모였네 그러면 은첫 번째가 4 아까 양말이 1 이게 뭔 소리야? 비보드 쳐준거 있어? 없다 근데 아까 뭐 비명소리가 엄청나게 들렸다 그니까 장구야 장아가 까꾸을 해주니까 <웃음> 울더구나 <웃음> <웃음> 장아가 까꾸을 해주니까 막 울어 아빠는 슬퍼 <웃음> <웃음> <웃음> 우르르르 까꿍 <깍꿍> 해줬는데 우르르 까꿍 해줬 아, 아... 진짜 아빠같이 진짜 진짜 아빠라면 짱알를 울리지 않아요 당신은 그러니까 아빠가 아니야 어좀 곤란해져버린 <웃음> 걸까나 난 내가 신용만이라고 믿었는데 뭔가 코가 더 커진 것 같고 기분도 뭔가 썩 좋지 났네미선씨 <웃음> <웃음> 있지? 엔드보스 <엔더보수>. 나가자 <웃음> 어떻게 치 이치. 이가이 일본에 있어 양말 이이이 여기 가만히 있으라고 아빠가 얘기했는데 죄송해요. 아빠 말안 들으면 대치한다. 오, 뭘 알아? 가자, 짱아야 가자. 내 동생 이번엔 탈출하는 거야. 우량하지만 말이야, 네가. <웃음> <웃음> 아무것도 없다! <웃음> 없잖아. 얍? 일본어 찾은거 없잖아. 아무래도 오늘 탈출 <웃음> 못할 것 같아! 기가 <웃음> 게 아. 어. 아. 어. 발신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 어. 아! 아! <웃음> 엄마! 식마 <식의> 외면은 곤란한데 <웃음> 엄마! <웃음> 아, 엄마! 엄 엄마! 엄마! 나몰 엄마! 상자에 땡땡 잡지 야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아, 들켜버린 걸까나. <웃음> 당신 나랑 얘기 좀 해요. 당신 나랑 이혼해. <웃음> 어떻게 날 두고 땡땡장 씰을 먹지 아, 드디어 탈출인 걸까나. 엄마, 엄마 나 양말 줘. 양말. 드디어. 지금 죽여. 양말 양말. 왜, 왜 나한테 와 그래. <웃음> 오케이 발냄새 두 번째 1자사일 오케이. 땡땡잡지라니 분명히 야한 잡지가 분명해 오케이 okay, 비번은 아 문좀 열어 줄래? 한 자리만 찍으면 돼요 뭔가.. 나 빼고 어디 놀러가는 걸까나? <웃음> 당신은 <웃음> 진짜 <웃음> 우리 아빠 <웃음> 아니니까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우리 우리우리우리아야 뒤로 왔잖아 같이 데려가주지 않을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야. 야 훈아왜왜 왜 그래? 너. 야, 저, 어? 엄마. 어. 얘가 아까 신영 그 신영 가짜 시장만한테 과자 네 봉지를 받고 우리를 팔았어요. 인간이야? 인간이야? 인간이야? 인간이야? 인간이야? 인간이야? 어, 어, 어. 아이, 미안해요. 목경가 아주머구리구리오야 어, 있네. 엔더 준주 응, 가자. 오, 오, 오, 오. 가비시오, 자 가비시오. 이거 오가비 이거 비번 하나만 찍으면 돼? 가자 흰동아 잡았을때 4.1.20이야 20 오케이 그래. 엄마 빨리 가요 아들 앞 정서 아무래도 이 근처에 있을 것 같은데요 조심히 조심히 일단 댕댕이가 먼저 파악하러 갔으니까 괜찮아 내가 볼땐이 근처에 있다 아나숨고 저거 어도박도박도박도박야야 엄마의 말들은 차 20이었어 1 2 0? 나도 끼주지 않으란? 않는... <웃음> 안돼 안돼 잡혀버렸어! 희동아 엔더 진주 있을까나? 에? 있다 있다 있다 와우. 역시 우리 엄마야 오겹살 뱃살에 사이사이 엔더 군주를 껴어놓으셨어 다시 감옥으로 들어갈래? <웃음> 죄송합니다 들어갈래? 죄송합니다 오호이. 짱아는 어디있는거야 짱아도 들어가야지 그러게요 아! 짱아야 이쪽이야 그래 이쪽이야 오빠를 잘 따라와야 아! 아! 짱아야. 짱아야 엄마는 너희를 아빠가, 아빠가 많이 보고싶었어 우리가 좋게 아! <웃음> 짱아야 오빠를 따라와! 오빠가 탈출시켜줄게! 4...1...2...5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와, 와, 와, 와, 와. 야 빨리 가 빨리 짱아발안 씻었니? 어떻게 우리 아빠의 발 냄새가 나지? 유전자! 어! 저건 진짜 우리 아빠야! 아빠! 짱구아빠를 구출해서 아, 아빠도 잡혀있으셨군요! 저 녀석은 내가 진짜 내가 아니야 짱구 아빠 양말을 주면? 아빠 일로 오세요 이쪽으로 짱! 우리 진짜 아빠를 찾았어 짱아야 짱! 구야 드디어 너미 방범대가 출동할 차례야 그래 저, 짱아야 이것도 너도 받아 짱! 나 괴물이 나오면 쏘는거야 짱! 자 괴물이 나오면 쏴 저건 진짜 우리의 빵 아니니깐 짱아를 맞춰 버렸어 내가 모르고. 아이 짱구야,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웃음> 내가 모르고 짱아를 맞춰 버렸어. <웃음> 짱구야, 비켜 봐. 내가 한번더 달려 버릴게. 어, 알았어. 에! <웃음> 우에. <웃음> <웃음> <웃음> 역시 <웃음> 역시 운이야. 너희 <웃음> 바보들이가 오늘도 울울보인줄만 알았던 우리 후니가 캐리했어 역시나 <웃음> 아이고, 너 짠, 근데 아까 과자 내봉지 네 팔려고 했잖아 <웃음> 자, 어쨌든 이렇게 우리 떡잎 방법 내가 각자아빠를 물리쳤다고 우리 진짜 아빠야 음 여보 보고 싶었어 자, 어쨌든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까지 해주시고요 어 놀래라 <웃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져야 <웃음> 내가 가져라고요? <웃음> 내가 진짜야. <웃음> 말이 되는 소리네. <웃음> 이 소리가 이렇게 쏘. 사실 짱구야 <거야>. 아빠는 둘이야. <웃음> 뭐라고요? <웃음> 어? 뭘? <What? 웃음> 자 어쨌든 재밌게 봤다면 <웃음> 좋아요, 구독해 주시고요. 그럼 안이 해주세요. 오호이.